네 안녕하세요 보험인트 조정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코딩했던 것을 정해진 시간마다 어, 실행하고 싶다. 아니면은 어 매일 아니면 은 매달마다 이런식으로 실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케줄 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뼈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임포트 스케줄과 그 다음에 임포트 타임 이라고 하는 모듈이 어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저희가 정해 놓은 함수인 것이고요 이 기능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스타트하고 스타트2 저가 이제 작성을 한 건데 하나는 이제 3초마다 이제 실행하게 만들 거고요 하나는 1분마다 이렇게 실행하게 만드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가지 기능들 앞에서 설명했던 것인데 나는 웹크롤링을 해서 네이버의 영어 평점들을 어좀 이렇게 3초마다 좀 가져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요 함수 안에다가 뭐, 크롤링 하는, 어, 이런 기능들을 집어 뭐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요. 또 나는 이제 또 다른 기능들, 나는 이제 평점이 아니고 다른 이제 후기 정보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분마다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아래부터가 좀 중요합니다. 요거는 이제 무한적으로 이제 돌고 있죠. 파일 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돌고야 되는 거고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때 요것을 계속적으로 슬립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은 이제 부하가 발생하겠죠. 음, 그렇기 때문에 그 턴을 주기 위해서 약 타임 슬립을 1초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스케줄들이 작동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. 그리고 이 작동을 시키게 하는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에브리 그 다음에 3이라고 넘버값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컨즈 2 이게 이제 뒤쪽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나는 이것을 3초마다 이것들을 실행을 하겠다 요거를 이제 스타트죠 스타트 1을 시작하겠고 여기는 이제 스타트 2를 예, 진행하겠다 을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미 i n 라고 나와 있잖아요 발 그대로 1분마다 이것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F5를 누르시면은 실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 이제 3초마다 이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1분마다 실행되는 것은 3초마다 실행이 되다가 1분이 경과 됐을 때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상이 이제 잠깐 제가 멈췄었는데 3초마다 실행이 되다가 중간에 1분마다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이제 3초마다 하는 함수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컨트롤 C를 통해서 이제 멈춰주고요.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스케줄 애브리싱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한다. 뭐 이것도 동일하게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함수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행 그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요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. 매분마다 이게 미니치라고 앞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매분마다 23초가 되는 시점에 요것들이 동작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23초라고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1분마다 이렇게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것을 어,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우어 라고 사용한다면은 매시간마다 겠죠 예, 매시간마다 저희가 3 23분이죠 이거는요,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23분마다입니다. 이건 매 시간마다 23분인 것이고요. 요거는 예, 매 분마다, 예, 매 분마다 23초에 예,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요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, 요것들을, 기능들을 여기 있다가만 예, 추가를 해주시면은 스케줄 기능들이 어,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보안 쪽에서는 음, 어떤 로그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실무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이 로그 파일들을 매일 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것을 돌려두면 은 수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관점으로 어, 나중에 모아놨다가 분석을 하는 예, 이런 용도로 예, 사용하시면 은 여러분들이 어,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의 스케줄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.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다른 것과 함께 좀 사용하는 것만 걸 사례를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